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수급인 명세서라고도 부르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는 하수급인 사업장이 일용직 고용신고, 다시 말해서 근론의 확인신고를 하기 위해 현장에 대한 관리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신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주체는 원수급 사업장이 되며 원수급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원수급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명세 신고서와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살펴보면 보험료 징수법 제9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피보험 자격의 신고 의무를 지게 되나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하수급인 사업장이 건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원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하수급인 신고가 원칙이나 기한을 넘기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1항에 보면 고용보험법 제15조 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하수급인 명세서와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